바람. 어어어 어, 뒤에 뒤에 비켜주세요. 뒤에 비켜주세요. 저기 어어 지금 주차 중이신 아 주차 중인데 뒤에 어어어 어, 여러분 여러분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제가 거기 올 가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네다 모이셨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방 이제 방송국까지 여러분들을 이동시켜드릴 충... 아, 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웃음> 네 이제 저희 요차 타고 <웃음> 방송국으로 이동을 할 건데, 하, 저희가 지금, 솜씨님께서 방송국에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셔버려가지고 저희가 요차로 오시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가 좀 좁을 수 있는데, 네. 충치님께 아, 한소리 부탁드리고요 <웃음>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오! 오! <웃음> 너무 좋다. <웃음> 아, 저희 분수대, 분수대 보이시죠? 분수대 보이시면 저희도 이제 방수구 도착을 아. 한다는 거거든요. 와와 <웃음> 대박~! 대박이다! 수고하셨습니 여러분. 이제 모두들 내리시면 되고요. 좋은 응.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세요. 기다겠습니다 우와,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아 게임 소리가 너무 크네요. 와, 레드 카페까지 깔아주셨어. <웃음>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고생해요. <웃음> 저희 저희, 어, 저희 그 법장님이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기해 응, 주세요. 네, 대기해 주시고요. 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방송국 CCTV 방송국의 국장 이충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명단 체크를 좀할 건데요. 어 일렬로 좀 서주시겠어요? 네, 맨 앞에 분 먼저 이름 말씀해주세요. 전 떡만입니다. 어, 예, 예, 명단에 있으시네요. 예, 잠시 대기해주세요. <웃음> 다음 분. 자, 따라오세요. <웃음> 오케이. <자. 웃음> 한 따라가 볼까요? 삐삐삐삐. 어, 삐 어! 누가 <웃음> 봐? <뭐야, 웃음> 잠깐만! 어. 잠깐만! 이분! 어? 이분! 뭐야. 이분! <웃음>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어? 저희. 이분! 이분! 삐삐 소리 났는데? 저희. 저희 총기 소지는 가능하지만 안경 철사는 안됩니다. <웃음> 저기요! 총기 소지는왜 가능한게요? 총기 소지요 총기 소진 <웃음> 왜 가능해요? 총기 소지는 가능해도 그 안경 어? 철사는 안됩니다. 아니 어, 근데 어? 왜 어, 하셨잖아요. <웃음> 참, 안경을 하셨잖아요? 안경을 하셨 나쁜 <웃음> 짓학생 있잖아요? 그럼 총은요? <웃음> 총은? <총을. 웃음> 네, 네. 일단 이리로 오세요. <웃음> 네. <자>, 네노님 반갑습니다! 내노님! <웃음> 이빙 예, 올라오시면 자판기 네. 앞에 네노님이 목뭐 뽑고 계세요. 어? 저요? 어? 아 진짜요? 목 뽑고 있다고요? 목이요? 목이요? 어디? 어? 어. 여기 제 잔상이 보이시나요? 응? 예. 왜목 <웃음> 뽑은 예. <웃음> <한> 적은 없는. <웃음> 이거 뭐야? 제 잔상입니다만. 어디요, 어디요? 안녕하세요. 아, 밥 주신다, 밥 아, 반갑습니다. 밥이는박가나저요 아, 아, 저요. <웃음> 어디? 호주님 어, 아, 진안 보인다 너무 뭐고고. 배고프다 먹어도 돼요? 우와! 바닥에 깔면 되지 <웃음> 반의 예스는 뭐야? <웃음> 반에 놓여서 반의 예스인가야 <웃음> 누가 뭐니? 오, 예스라고 나. 해야지 <웃음> 레논님 카페에도 있다 아 진짜? 요? 예. Yeah. 아? <웃음> 진짜요? 아, <아바타>? 맞다 <진짜요? 웃음> <진짜요? 웃음> 우리 반모 지찬. 어, 저 우리 반모잖아. 반모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노야, 카페 2층에 아기 네노가 있네? <웃음> 아, 아니노. 아, 아기네도 아, 겠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 다는 거야? 다나 어디쯤이로 길로도. 아, 니 여기인 거? 아, 아, 아 아니노. 핀 내가 이런네 어, 아, 네노이아이네요 죄송해요. 아, 어 아, 뭐야. 아 그래 나 지금 높이 올라가도 뛸가 없어. 그니까. 그래. 자 드세요. 어? 어? 와 감사합니다. 어이. 아니 감사. 아니 아니 고아 <웃음> 아, 아, 아, 아, 뭐...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어디 <있어>.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 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웃음> 들어보자. 아, 아, 잠시만요. u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좀 s e 게요어 e curse of t h 엄청 겹치 s e of the c u 그 s e of the curse of the curse of the curse of the curse of 보자. 이거 바닥에 설치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미니미니 퇴강한 거아 뭐야! 아 좋아 좋아 찍었어. Expitos, 뭐, 자, 찍ED게, 아, 아, 아, 다 찍었어 나갈게요 찍게 인라이으로아바 아니오가 다 내놓여서 그런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클릭하시요아 <Read> <웃음> 좋아 <웃음> 아아니가 뭐야 <웃음> <웃음> <hab relaural> <웃음> 멋있죠? 저도 정장이에요 여기 가볼까요? 아이니노도부 우와! 하니도부하이니노 이제 어디갈까? 네, 그러게 어디가지? 어디있니? 나아줘 꼬집 아아 거기있구나! 미안해 꼬을찾자 꼬집 찾자고 그래? 꼬집을 어, 찾아라 꼬집을 찾아라 완전 쪼맥나 여기 꼬집을 찾 야채야 어디 만는건이 소라야 여기 어 안녕 어아카가 되어지지 않네어 갑자기 아, 갑자기 나오나요 안녕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그, 반갑다 아 맞다 여기 뭐야 뭐. 반갑다 나 길을 잃었다 나 사줘 뭐, 뭐. 나 길을 잃었다. 뭐. 신기하다 사줘 여기 있어요 없는데. 사줘 아, 야 내보기는될것같아 <웃음> 우와! 야경, <웃음> 야경 대박! 와, 와. 뭐야! 아니! <웃음> 와, 거 보셨어요? 다들 어디서.. <웃음> 아니 다들 어디서 뭐야. 예쁜 걸 보고 있는 거야! 대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웃음> 야경 대박! 야경 보러 가야 돼. <웃음> 오디오 터질 것같아 야경 보러 가자! 야 야경 막 얘기하는 듯 <웃음> 우리도 나뭇도... 2층 올라가서 야경 볼래? <웃음> <웃음> 야경 어디서 보니? 얘들아! 좌표 불러주세요 계단이요! 계단! <웃음> 계단? 계단? 계단! 게단, 계단! 게단. 계단이 어딘지 모르겠어! 반갑다! 일로와! 신분 c 와인니 a 지야 a t Who got I kid y o 내가 아. 먹었어 아직도 어? 부담스러워? m slow. I 너 o 자 있고 싶다 지금! 누가! s 아 i 아 e I was like, I w a 너? like, I was 괜찮 어, 어, 오, 오, 네.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이 밥 있어서 조용히 시키지만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박수 <웃음> 어! 박수 짝짝발짝어 바로는 뭐? <웃음> 진짜 어디 계세요? <웃음> 어글거있으시면 어, 아, 여기, 여기 있 <웃음> <웃음> 어우 야사람 많으니까 내기 걸리된 자가 <웃음> 팡더 자라 팡이야 안녕 어내노야 안녕 <웃음> 우리 떡만도 안녕 안녕 반갑다 똥마나 <웃음> 똥 아, 그래 아, 나 되게 잘생기고 아, 어울리잖아 피 안보여 <웃음> 어, 그래 잘 어울린다 야야 네, <웃음> 어, 일어나자 일어나자 <웃음> <웃음> 갑자기 왜한 말도?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야, <웃음> 야 이거 귀신 지나갔다 그래. 귀신. <웃음> 야 다들 어깨 털어 어깨 털어. 야, 어깨 털어. 털어. 뿌려 <웃음> <털어, 어깨 웃음> 아, 아, 아, 아. 다 <웃음> 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컨텐츠 개연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오. 게스트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무대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랑. 네, 오. 네, 오.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여러분. <웃음> 네. 어,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혹시 좀 마이크 빵빵한가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아주 멋진 니이크아예 예. 나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메인 MC이자 이 방송국의 국장인 이충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크리스마스 특집 컨텐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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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 앞에 만지지 마세요라는 이 통이 보이시나요? 네, 네. 한 분씩 나오셔서 여기서 랜덤으로 번호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목소리를> 어? <웃음> 왜죠? 어? 무슨 어, 일이죠? 하나? 어? 아니에요? 버렸나요? 어? 아? <웃음> 에? <웃음> 예? 음, 왜? 하나씩 뽑으세요 <웃음> 다음분 대기 엄마님이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웃음> 녹이 <웃음> <웃음> <좀, 웃음> <너무, 웃음> 없어요 자네 오늘 네. 하루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서포트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스태프님들 네 분이십니다 자 왼쪽부터 치실님 발치님 오! 그리고 오! 치카님 이사기님이십니다 자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 열심히 어예 네, 네, 재밌게 놀다 오시다 감사합니다 오! 자. 아, 또, 어침 당, 또, 마침, 당, 침 당, 짱뚱어침 당, 짱뚱 당, 침 당, 당, 당, 당, 침 당, 당, 당, 당, 천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주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